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이군행입니다 어,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3월에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2019년 2월 28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0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 비트코인부터 10위 바이낸스 코인까지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횡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10위권 내 종목들도 비슷하게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요약차트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시청 2위 종목인 이더리움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 약간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 대비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은 이오스 종목으로 전일 대비 약 3% 종목 시총 12위 종목 내에서는 약 3% 상승을 하면서 전일 대비 가장 많은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시간 상승률 12종목입니다. 어, 현재 상승률 1위의 ABBC 코인,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전일 대비 약 27%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디. 펀디 같은 경우는 오늘 비썸 공지가 나왔죠. 펀디하고 H닥, h d c H 현대코인이라고 불리는 h d c 과 펀디가 비썸에 상장된다는 공지가 있었고 현재 어, 펀디가 비썸에 원화로 상장이 되면 어, 경쟁 마켓인 업비트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원화를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피셜이 가동되면서 현재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코인 어, 종목 중에 넥소 넥소 종목이 어, 7일 요약 차트를 보면 약간 라운드 바텀, 둥글게 바닥을 형성하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 보이고 있어서 추가의 상승 여지가 있는지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매수 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 차, 1위를 차지한 디센트라랜드, 뭐 요약어로는 MANA라고 하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률 1위 종목을 보였죠. 상승률 1위를 하고 하다가 오늘은 하락률 1위를 보이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달성한 후에 조정을, 어, 현재 받은 모습이고, 고점까지 올라가기 전에 그 저점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비율로,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은 약 78.6% 정도 될것 같아요. 78.6% 정도 지지를 받고, 이제 마지마선 조정의 마지노선은 지킨, 지킨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이너스 어, 10% 미만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렇게 조정 상승 후 조정 또는 하락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암호화폐 시, 저, 어, 시장의 전체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깐 시총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 감소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 가격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페이크 모션이 좀 나왔었고 아마 개미들만 페닉셀로 좀 물량을 털린 어, 그런 시, 어, 새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시총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300억 달러 그리고 어제 동일 시간 전일 시간은 약 1290억 달러로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약 0.5% 정도의 시총이 증가했고 하나로는 약 7500억 정도 시청이 증가하면서 크게 에,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 투자 시장의 투자 시장 현황에 간단한 요약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자산 대표 해외 증시 중에서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박스권 어제 말씀드렸던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어, 하향 이탈을 했다가 박스권으로 지금부터 다시 곧바로 어, 지금 박스권 위로 올라오면서 회기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단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여기서 단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새로운 단기 상승 추세선을 지금 만든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 추세를 지키면서 잘 움직일지 혹은 추세를 이탈하면서 다시 박스권 내부로 진입할지 이 부분을 어, 지켜보시는 게 주요 관점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스피지스입니다. 어, 국내 코스피지스도 어제 말씀드린 2230선 돌파를 하는가 싶더니 돌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수렴 어, 수렴이라기보다는 상승형 삼각형 패턴 이 패턴 내부로 이제 돌아온 모습이고요 어, 보시면 오늘 길게 아래꼬리를 남기면서 음봉으로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추세선대로 복귀를 해서 오르는 척하다가 현재 다시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꼬리로는 구름대 상단 지지를 받았고요 이게 지난 어, 1월 19일인가요? 한번 볼까요? 네, 1월 19일 1월 19일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래 꼬리로 길게 내리면서 구름도 지지받고, 어, 이 부분들이 아마 패닉, 개미들이 페닉스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오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은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훅 나오니까 개미들이 페닉스를 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장대 음봉으로 페닉스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개미털 개미를 털고 가는 어, 현재 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 당시에도 설고 나서 살짝의 횡보에 위로 쭉 움직이는 상방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개미 털고 나서 어느정도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위로 쭉 다음 레벨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는 어 현재 흐름을 봐서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고하 구름대 상단 지지를 받고 잘 움직인다면 어 기대를 해볼 만도 하고요 3일절 이후에 3월 초에 약 2270선을 도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 대표 골드 차트입니다 어 어제 제가 이렇게 역헤드앤숄더의 패턴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밑으로 어, 빠진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드렸던 마지노선인 1320선, 1320선까지 하향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은 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봉차트로 보시면 네, 어저께 작도해두었던 이 헤드앤숄더 패턴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은 그다음 하락 추세로 전환 어,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골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움직임 1320선을 일시적 이탈하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지 또는 어 패턴의 목선인 1300선 1300선까지 부근 지지하고 반등하는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어 50% 이상은 진행됐다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등 시에 여기 저항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저항 돌파 못하면은 골드는 청산으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대비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18만 비트 정도 증가하였고요. 순위는 어, 현재 일본의 엔화, 그다음 달러, 그다음 원화, 유로 이렇게 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일스 통계,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거래소 거래량 1위는 현재 비트플라이어, 일본 거래소, 비트맥스, 그리고 국내 빗썸 3위, 이렇게 1, 2, 3위 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 통계로 보면은, 어, 코인마켓 통계는 비트맥스, 빗썸, OKExchange 이렇게 3개 순위로 거래량이 지금 현재 어, 보이고 있고요.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어, 수정된 코인마켓 통계를 자료 보면은, OKX 체인지가 현재 거래량 1위로 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1일봉 차트 기술 분석 지표 요약입니다. 음, 자, 보시면은 자,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이동 평균 지표와 이동 평, 아 오실레이터 지표와 이동 평균 지표 총 합하면 28개 지표가 되고요. 이중에 12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보이면서 종합적으로는 상방의 흐름이 약간 우세하게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 주요 저항선인 3940달러 아래에서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물대 기준 주요 지휘선은 약 3400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사, 차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켜보던 1일봉 일목균형표 일일봉 차트입니다. 어, 이 구름대 교차는 4시간, 4시, 새벽, 오늘 새벽 4시 부분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또는 아래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을 저는 세 가지의 방향을 예측, 무조건 여기서 돌파를 할 거, 사경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 예, 아시다시피 장대 음봉으로, 뭐,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장대 음봉이지, 1일봉 봤을 때는 그렇게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음봉으로 새벽 4시에 교차하는 부분에서 페이크 모션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기고, 종가 기준으로는, 어, 저희 주요 지지선이었던 3,737, 3,737달러 부분, 여기 지지받고 현재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 조금 아쉬워요. 좀이 부분에서 위로 올라줬으면 좋을 텐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페이크 모션으로 물량을 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목균형표 1.1봉 관점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봉 차트를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 후행스팬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어, 3,770달러와 3,780달러 부근을 횡보하면서 어, 3월 6일, 7일 부근에 약4 0 0 0 달러를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은 여전히 동일하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엔 피부나치 펜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에 피부나치 펜 이게 빨간색 기준선이 되고요 어, 하락 추세에 피부나치 펜 61.8% 부근에 현재 가격 도달해있습니다 어, 어제 그 새벽 4시에 장 이렇게 길게 꼬리로 뺐던 부분은 이 기준선 지지를 받았고요. 현재 61.8%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난 이틀 전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61.8%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횡보로 이어간다면 어, 다시 이렇게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 1 8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시간 봉 이동평균선과 불린전밴드 폭은 어제 이렇게 새벽 4, 아, 오늘 새벽 4시에 이렇게 페이크 모션을 보였지만 여전히 폭은 좁히고 있고 뭐 이동평균선도 서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횡보의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는 걸로 여전히 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4시간봉 차트입니다. 어, 4시간봉 차트는 이 구름대 하단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뭐, 아래꼬리로 잠깐 이시점으 이탈을 하였으나 일목균형표에서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구름대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름대를 놓친 어, 모양이지만 어, 오늘 9시 지금 시간대로 보면 은 오늘 한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 사이에 이런식으로 구름대 하단까지 올라가면서 약 3875달러 부근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2시간봉 차트를 보면 아까 4시간봉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식으로 움직이면서 구름대 하단에 부딪히고 다시한번 또 다른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뭐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횡보의 모습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횡보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제 레이팅은 내일 9시에 어, 이 부분이 약 3790달러 정도 네, 이 정도 도달할 것으로 저는 오늘 레이팅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어, 내일 주말 3일간 2시간 봉 차트로 비트크의 흐름을 제가 주시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3일짜리입니다. 3일절 3일짜리 독립운동으로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